잠깐만 우리 엔터민가? 자 기다립니다. 그림자 깨매이 발. 발다! 나이트! 안 아, 죽어! 뭐 어쩌라고요? 오안 아, 죽어! 좋아 이거야. 아 저는 이게더 좋아요. 자 이번에 새로운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자 그. 포켓몬은 모크나이퍼입니다 오늘 이 모크나이퍼를 한번 해볼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크나이퍼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다사용할거예요 잎날가르기와 그림자 깨기 리프스톤 야습 이렇게 네가지 모두 다 사용할겁니다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키메머리띠 도움베리어 초점렌즈 이렇게 세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그냥 국민 아이템인 탈출 버튼 들고 갈거고요자 스킬은 여러분들 색깔 맞춰서 입날 가르기, 리프스톰, 그림자 깨매기 야습 이렇게 녹색 녹색 보라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모크다이프 뭐,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 위쪽 위쪽으로 위쪽, 나 아래쪽 아래쪽 갈 거야 아 뭐야 아가 가냐 뭐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뭐야 한명 어디 갔어? 참새 뭐야 아이왜 어, 이래? 일단 어떻게 해? 하다 보니까 정글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왜 정글을 돌고 있고 알 수가 없단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둘셋넷 촉촉촉촉. 자 플래시 나들나 하나 둘 셋. 아이고 아까워 죽어 죽어 죽어. 아, 이러면 가재건이라도 빼먹자. 자 좋고요. 좋습니다. 진나했고요둘 셋. 자다 빼먹습니다. 가냐 뭐야? 왜 싸워 왜 싸워? 아니 아니야 싸우지 마. 나 이거 죽어 죽어. 나 탈출구도 없어. 안돼왜 싸우냐고. 빨리, 어, 스킬 배우겠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평가가 너무 좋다. 근데, 네, 물론, 에이스 번이 더 좋아요. 음, 진짜, 에이스 번이, 아, 제 생각에는, 아니야, 지금은, 모크 나이퍼, 칭찬을 하는 판이니까, 모크 나이퍼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아, 몸이,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아, 몸이 너무 약해요. 진짜, 어, 거의, 가디언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약하네요. 좀 많이 약하다. 어, 진짜 탈출 버튼이, 호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옛날 가르기,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타리스급인데 리프스톤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를 빨리 배워야겠다. 자, 그래도 적 모크나이퍼보다는 잘큰것 같아요. 적팀 모크나이퍼는 궁극기를 못 배웠죠? 자, 모크나이퍼 죽어! 죽어! 죽어! 아, 좋아요. 내가 더 세지롱. 둘, 넷. 아, 죽으세요. 어, 아, 죽어! 아, 쎄. 아니, 세네 나쁘지 않은데? 둘, 셋. 나이스. 아, 소개킹 <웃음> 아, 쎄, 좋아. 뭐야. 쎄잖아. 자, 아, 좋아, 좋아. 괜찮아. 어, 근데, 확실하게, 궁극기는 좋다. 아, 근데 몸이 진짜 약해. 아, 저는 일단, 입날 가르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많이 죽는데? 아, 진짜 많이 죽는데? 자, 일단 한번 먹어보, 아, 근데 데미지는 정말, 어, 저는 만족합니다. 데미지는 진짜 만족합니다. 아, 진짜 세다. 막으러 갈게, 막으러 갈게, 막으러 갈게, 막할게요 에, 소리가, 뭐 할까? 하나, 셋, 넷, 죽박 아이고! 너가 우리 팀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지. 자식아, 어디 갈라그래~ 은미란안상자의그 모습이 안 보이냐? 야, 이거 뭐야? 몬렇게 야, 엄청 새데? 아... 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 <놀람> 아, 아, 이게, 그렇게 좋구만. 딴게 아니네. 이거네. 졸? 야! <웃음> 맛있어! 야, 아슴 지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앱소리, 없어요? 어디 가니? 앱소라! 어디 갈까, 이자식아 어, 뭐, 뭐, 뭐 죽어! 야, 이거야! 그거 나뭇잎, 쳐져져가지고 갖다 버려! 이게 더 좋아! 아, 어디있을까 발사! 일로 와. 아 어, 야습. 어 주공. 어 어디 갈까?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저격. 어 어디 있을까요? 발사! 아 어, 주공 주공 주공. 야 이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그림자 깨임기가더 좋아. 이게 최고야. 달가보기랑 같이. 야 이거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아 이게나 이거네. 이게 좋네. <웃음> 와 평타 버려요. 평타 버려요. 와 그림자 깨매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좋아요. 그림자 깨매기. 발사. <웃음> 이거야. 화살이랑. 어? 발사. <웃음> 이게 더 좋지. 그럼. 아 어디가? 어디가? 아또다다다다다아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어뭘 뭐 자지가 뭐뭐어쭈큐거 발사. 아 피하고 아니세요. 발사 톡톡톡아하고아 아, 재밌어 그래도 자 발사 아 이거지 이거 아 죽으세요 야습셋네아 죽어요 한 마리에 쇽쇽아 좋아 화살 쏘는 게더도세지 더 나뭇잎 날리는 것보다 이거 세팅을 조금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이 가령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아, 근데 맹공덤벨 써서 들어가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조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어 일반 게임이지만 그림자 깨매기를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랭크게임을 하더라도 어? 잠깐만 우리 벤터인가자 기다립니다 피가 잘 안보이는데? 그림자 깨매기 발. 발사 발다 나이스! 어 죽음! 어어어어 아, 뭐어쩌라고요 오~~~ 아..죽어!! <웃음> 좋아 이거야 아전 이게 더 좋아요 아...일단은 아 멀리서 쏘는게 너무 좋다 그냥 먹어요 아더더더더더더더 자...기 모았다가 쏘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자, 아, 그냥 구 s y m 있어, 있어. 아,세네! 이거 진 좋네 아 그냥 도도도도더어어일로와일로 어디가 어디가 아 어, 그냥 죽어 아, 여러분들, 야습이 좋아요. 어, 야습이 좋다. 순간적으로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이게 무시 못하네. 아 하면서 게임이 끝이 났어요 자 일단 일반 게임으로 촬영을 해보았고요 지금 데미지 이렇게 났는데 이건 솔직히 압도적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느낀 모크나이퍼 옛날 가르기를 배웠을 때아쎄긴 센데 한방 데미지가 없고 에이스번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너무 세서 이거를 굳이 에이스번을 포기해 가면서 까지 얘를 써야 될까? 라는 느낌이 좀 솔직히 쎘어요 저는 예,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림자 개매기를 쓰는 경우는 이건 너무 제 스타일의 포켓몬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일단은 원거리 포킹도 되고 지속 딜링도 되는 그런 포켓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잎날 가르기와 그림자 깨매기 두 가지 스킬 중에서는 그림자 깨매기를 앞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리프스톰은 일단 스킬 자체는 좋은데 파고 들어오는 애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파이어로나 개구리 같은 경우에 쓰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리거든요 차라리 저는 얘보다 야습 어 뭔가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올 것 같은 낌새가 보일 때 그냥 쓰고 도망가는 이 야습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 굳이 입날가르기 써야겠다 그러면 입날가르기와 야습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의 킥은 그림자 개매기와 야습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캐 모크나이퍼를 해봤는데 간만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